오늘은 평소에 제가 정말 즐겨 신고 좋아하는 신발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00포스 모델은 이미 유명한 모델이기도 하고 제가 즐겨 신는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외의 제품들을 제가 평소에 즐겨 신는 스타일링과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에어포스 중에서 가장 고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슈프림 된장포스입니다 된장컬러는 에어포스 모델 중에서도 화이트와 블랙 다음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베이지 컬러가 유행을 하면서 덩달아 인기가 올라간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바깥쪽에는 슈프림 콜라보인 걸 알려주는 박스 로고가 들어가있고 그중에서도 저는 이 슈프림 로고가 박힌 끈이 끈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는데요 처음에 구매를 하면 끈을 두개를 주는데 또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거 슈프림이다 하고 티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끈으로 바로 갈아서 끼었거든요 포인트에 포인트를 더한 그런 코디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끼는 이 스투시 노마 텍스타일 콜라보 팬츠와 매치를 해봤는데 바지에 들어가 있는 자수와 스티치 이 스티치가 또 브라운 계열의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신발과 비슷한 느낌이라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리고 여기서 티셔츠를 하나 입어주고 어울리는 모자까지 써주면 바로 홍대 힙합 그 자체인 거죠 <웃음> 이런 식으로 다니면 솔직히 좀 과하긴 한데 그래도 이 신발에 잘 어울리는 코디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바지를 활용하면 룩을 확 살려주는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슈프림 포스는 스트릿한 느낌에 입을 수도 있지만 청바지, 슬랙스 이런 데 캐주얼하게 활용하기도 좋은 제품이라 범용성이 넓은 제품 같아요 그래서 이 슈프림 댕장 포스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슈프림 로고 이게 뭐라고? 점점점점점 두번째로 올곰포스입니다 요 블랙 모델은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소개했던 제품이라 이번에는 길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게 코디하기 귀찮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상하이 아무거나 입고 이 올곰포스만 신고 나가면 그것 자체로 스트릿이 되는 그런 무드를 가진 신발? 하이트 모델이 순백에 좀 캐주얼에 가까운 느낌이 있다면 올곰 모델은 조금 더 시크하고 힙한 느낌이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오늘은 디스 이즈 네버댓의 지퍼 팬츠를 입어봤는데 이런 스트릿한 팬츠와 공압도 좋고 일반 청바지와 공압도 좋고 보용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델이에요 한동안 올곰포스만 신고 다녔을 정도로 스트릿 코디를 완성시켜주었던 아주 든든한 놈이에요 아참 그리고 이 모델을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이 신발과 매칭할만한 바지도 많이 찾으시던데 지금도 디스 이즈 에버댓 팬츠를 입고 있거든요 근데 디스 이즈 에버댓 브랜드의 팬츠들이 은근 꿀템이 많아요 당연히 스트릿 브랜드니까 에어포스와도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무신사 세일? 이런 때를 활용하면 꿀템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디테일도 많고, 그리고 제가 이 신발을 크림에서 2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 그때는 정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셀가에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그 이후로 따라 사신 분들도 많고 갑자기 리셀가가 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에이 아니겠죠? <웃음> 그래서 이 올건 퍼스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안 신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신어본, 신어본 사람은, 사람은 없다,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최애 브랜드인 스투시와 콜라보한 모델입니다 올곤포스가 스트링룩에 잘 어울린다면 얘는 살짝 힘을 빼고 감성있는 코디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요 녀석을 주로 신는 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디테일을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해서 오늘은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소재인데요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컬러 자체가 살짝 매트하고 약간 색이 빠진 듯한? 보시면 끈도 살짝 히끗히끗하고 약간 브라운기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감성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이 로고도 실타래 자수처럼 되어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대고 보면 확실히 감성있는 디테일인 것 같아요 앞부분에도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스투시 로고가 감성있게 들어가있고요 그리고 혀 부분에도 스투시 로고가 들어가있고 특히 뒤꿈치, 이 스투시 찡 그리고 이 검정색 실타래가 어느 신발에서도 볼수 없는 그런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뭐 감성 하나로는 진짜 끝장나는 에어포스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푸른색의 루즈핏 팬츠와 푸른색의 로고가 들어간 스투시 티셔츠를 활용해서 블루 컬러를 포인트 로한 그런 스타일링을 해봤고요 지금 입고 있는 바지도 스투시 아오레가시 워크샵 콜라보 제품이라 스투시 포스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거기에 목걸이, 가방 같은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그런 감성 코디가 아닐까 그리고 이 뒷곱에 들어가 있는 스투시 쨍이 바지가 말려 올라가도 마치 연출한 것 마냥 감성이 쏟아지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올건포스보다는 스투시포스를 좀더 자주 착용하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예전처럼 확 스트릿한 무드보다는 살짝 감성이 들어간 그런 코디가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케어 포스1 스투시 블랙 스투시포스의 매력에 빠져보시렵니까? 네번째는 핑크색 에어포스입니다 아마 이 제품 처음 보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미국 LA에 여행을 갔다가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톤 다운된 핑크 컬러의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있고 앞에 이 세탭을 듀브레라고 하는데 듀브레도 핑크로 되어있고 끈도 핑크색으로 되어있어요 냉장포스의 핑크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모델은 처음에 신으려고 구매했다기보다는 컬러가 예뻐서 소장용으로 구매했던 제품인데 조금 평범할 수 있는 캐주얼한 코디에 이 핑크 포스를 신어주면 뭐 센스있는 느낌이 나요 그런 신발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롱슬리브에 청 반바지 그리고 이 핑크 포스를 신었는데 어, 여기에서 그대로 흰색 에어포스를 신으면 그냥 흔한 캐주얼 코디인데 그쵸 뭔가 그냥 평범하죠 그런데 여기서 핑크 포스를 신어주면 센스 한 방울 딱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런 코디를 할때좀 활용을 하기 좋았어요 아무래도 컬러 자체가 핑크이기도 하고 톤도 쉽게 매치할 수 있는 톤이 아니어서 코디가 쉽다? 범용성이 넓다? 이런 신발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센스 있는 코디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조금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구매처를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 판매 중인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나이키는, 나이키는 핑크, 핑크 포스를, 포스를 뿌려라, 뿌려라. 마지막으로 페이즐리 에어포스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핑크 포스보다 더 코디가 까다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디테일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나이키 수우시가페이즐리 무늬로 들어가 있고 뒤꿈치에 있는 나이키 로고도 조금 모양이 달라요 손으로 그린듯한 그림체 같은 나이키 수우시가 들어가 있고 끈도 굉장히 두꺼운 끈 그리고 소재가 굉장히 독특한 이름 모를 소재로 되어있는데 이 소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쉐입이 굉장히 뭉툭해서 베이지 컬러의 신발이라 코디가 쉬운 것 같지만 쉐입이 조금 더 뭉툭한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긴바지에 입었을 때 뭔가 찰떡이다? 이런 느낌은 잘 안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바지에 신어봤는데 이렇게 신으니까 또귀엽더라고요 쉐입 자체가 좀 캐주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릿보다는 캐주얼 베이스에 그런 스타일링에 추천을 드리는 신발입니다 오히려 완전 스트릿한 페이즐리 신발을 원하신다면 가죽 소재로 나오는 다른 페이지리 에어포스 모델을 더 추천드려요. 페이지리 포스 서울 용산구 당근하실 당근 분, 분 있으세요. 있으세. 에어포스라는 모델이 각 제품마다 다른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서 컬러 놀이라기보다는 각각 다른 모델명을 붙여도 될 정도로 개성있는 종류의 신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흰색, 검정색 이런 에어포스만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스타일에 맞는 디자인의 에어포스를 구매하시면 본인만의 매력을 더 뽐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신발을 다뤄볼까요? 댓글에 마구마구 당겨주시면 제가 자주 신는 신발이 있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